안녕하세요 스포부들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5차전 올림피아 코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만 두골을 실점하며 0대2로 끌려갔는데요 전반 막판 알리의 골을 시작으로 후반전에 세골을 더하며 최종 스코어 4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지옥과 천당으로 가던 오늘 경기 해외 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